웹페이지에서 소스 코드를 보고 싶을 때는요. 개발자 도구의 소스 탭의 페이지를 클릭하면 현재 웹페이지에 로드된 모든 파일의 도메인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도메인을 클릭하면요. 인덱스가 있어요. 이 파일이 바로 홈페이지의 HTML 코드입니다. 어라. 근데 코드가 압축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힘드네요. 자, 중괄호를 클릭하면 프레티하게 코드를 볼수 있어요. 한편 이웹 페이지에는 script app.js 파일 로드하고 있는데 이 코드는 script 폴더 밑에 app.js를 클릭해서 소스 코드를 볼수 있습니다.